어디 올라가야 돼? 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칵치 어떤 게임인지 보시죠. 호텔 온걸 환영해. 아주 멋진 어드벤처. 트임이 <웃음> 가득 차있는 호텔이야. 네가 즐기기 충분하지. 어, 14명 정도의 그룹으로 너와 너희 친구들이 즐겁게 놀수 있을 거야. At Groomo Hotel에서 말이야. 아하, 모든 걸다 끝내면 잠을 잘 자게 될 거야. Good night, 잘 자. 어, 이 게임을 혼자서 다 했대요. 혼자서 다 짓고 다 만들고. 오! 이걸 만들고 나서 캠핑 1, 캠핑 2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음... 호.텔. 오 얼굴에도 몸이 있고 몸에도 얼굴이 있고 자, 여기도 연결되네요 캠핑 1,2 역시 여기 리더보드가 있네 얘는 이걸 너무 좋아하나봐 아오이 샤크라 그때도 297? 어. 자, 호텔에 왔어요. 여기가 로비 같죠? 뭐 너는 어쩜 이렇게 아무것도 없색이니 자 그럼 가볼까요? 너네들 없나 여기? 아크아크 탈수 있어? 탈수 있어? 너? 아 타고 싶어 아 여기도 여기 놓치는 거야? 아아 아, 가고 싶은데 차려보자 우리 다 같이 렛츠고 렛츠고 그루모 호텔 어 러비에요 러비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크한테는가볼 호텔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키를 좀 줘. 데스크에 있는 키를 가지고가셔서 어, 각자 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안네. 고마우면 음료수라도 한잔주마워랍니다나키 하나 잡았죠? 하나밖에 안 돼? 알았어. 조금만, 내 키가... 어, 여기 있다. 203. 203이야. 방으로 가볼까? 누가 나, 나하고 룸메이트가 있나? 오 눈동자 봐. 오203 203을 찾아가자. 201 아, 여기다. 자, 문 열었어. 예, 어어, 어. 바로 자는 거야? 뭐 이래? 어? 뭐야? 이게뭐하는짓이야이게뭐하는짓이야너거기서는거야나는지 <웃음> 이거 뭐면넌 키가 거뭐니 키가 이거 뭐 하는지? 어거뭐 하는지? 이거 뭐하이야같 이거 뭐하는 이거 뭐이자이자 내 네, 발냄새를 받아라 <웃음> 발냄새를 받아라 날 <아니>, 방구뽕 <웃음> <웃음> 어? 뭐 밤이야? 밤이 었어 밤이야 어, 눈이 오고 있네, 밖에? 어, 이 친구도 없어졌어 뭐지? 어, 친구 없구나 깜짝아 이거 무슨 자는 소리야, 왜? 아, 어, 이거 화장실이구나 안녕! 오! 문술이야. 오. 네, 뭐 관절이. o a e s e n t i d e s t a s i n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아래하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 s l u e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올게 오오! 나 떨어졌어 무슨 소리야 못 나가잖아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완전 눈보라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 경복이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우리 방으로 올라가자. 아우. 어딜 가야 돼? 뭐야 이거 계단이 망가졌잖아. 뭐야 계단도 못 들어가는 거야?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 타야겠는데? 엘리베이터 타라고? 근데 아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 고 그랬잖아. 어너별 no.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뭐야 뭐야 뭐. 민수리야. 뭐..뭐야 저거? 저거 봤어? 나못 봤는데? 뭐야? 뭐였어? 못 봤어 뭐야 이거 완전 위험해 보이니까 우리 다 같이 있자 야 이거 안 눌러? 야 눌러봐 어디 가게 뜬금없지만 우리 303으로 가자 다 같이 가는 거야 아. 우리? 그래 다 가보자 다 같이 30, 303으로 가는 거야 우리? 딴 것도 누르고싶어 아야 이렇게 음악이. s 어, w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자꾸 죽는 소리가 나. 303호? a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오늘따우리 oh, no. 아, 자는거야~~ 야우 <웃음> y 스페셜 스킬이 s 잠은 이렇게 둘러다니면서 자는 거야. 그렇지 않아? 떨어졌. u c a 는 날개가 불편할 텐데 내 발냄새 맡아라. 아 m 굴 빨. g 아 누구야? 뭐야?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내려가고 있었는데 막 올라오시는 거 봤어요 멋지라고 얘네 누구야? 경보음은 멈춘 거 같은데 이거 무슨 일인지 아세요? 얘네 누구야? 안 보여 안보안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얘네 완전 한 가족인데 다섯 가족이다 우리 아래층에 내려갔다가 괴물을 봤어요 기억나? 캠피원에서 내 비디오 봤어? 거기 다섯 가, 가족이 놀러 갔는데 한명 막내아들 빼고 다 죽었잖아 니네 걔는가 에이 농담하지 말아요. 우리 지금 너무 피곤해요. 오늘 하루 종일 캠핑했단 말이에요. 어그야 니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에이 계속 그렇게 농담할 거면 우리 그냥 돌아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해문 열어. 문 열어 요없어키없세요안녕아 우리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안녕히 분명히 몬스터 어딘가 숨어 있어. 우리 뭘 어떻게 좀 해야 돼. 아까 빠빵 했을 때 나온 게 몬스터였나 봐. 그래, 이거 가만히 못 있으니까 춤이라도 추는 거 아니야. 아, 맞아. 로비에 전화기가 있었어. 우리 구조팀한테 연락해 볼까? 다시 로비로 가자고. 다시 로비로? 전화기를 찾아서 로비로 가 볼까? 우리 근데 문열수 있어? 아, 열수 있어.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친구들 다 되었어 어, 같이 가 완전 무서워 여기 아못 나가 못 나가 엘리베이터 타야 돼 열렸어 열렸어 자로비가자로비 로비. 오케이 뚜뚜 뭐야? 착하게 살자 와. 야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로비가 아니잖아? 어 여긴 호텔에서 숨겨진 공간인 것 같아 음, 고조,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우리가 여기 왔나봐 야 여기 빨리 빠져나가자 괴물이 나올 것 같다고 아 빨리 나가고 싶어 이거 뭐야 너무 스산해 착하게 살자 가자 가자 가자 아이 로비 오비, 오비야 오비 아 못나가지 조심해 떨어지면 죽게 생겼다 꼭 분위기가 어어어 어. 어. 가신 거헤드비즈브지 같이 가 우리. 열렸어 열렸어. 아니 이것은 아 이게 그거네 아까 그 우리 키 나눠주던 여자 안내요 누나가 죽었어 그 목소리 이상한 여자. 아, 네. 무슨 일이야? 뭐야 이거 무서워 죽겠네 무슨 있었던 거야? 우리 빨리 로비로 가서 빨리 전화하자 빨리 구조 신청하자 어 나가고 싶어 나도 너 알아? 히트 드드 아우씨 아우씨 어, 계단이다 계단이 아니고 사다리 빨리 올라가자 계단이래 사다리 아 열로그만 만들 로 아무것도 없어? 어, 다온것 같은데? 다온것 같다고? 이거 하나도 안온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끝> 왔어, 왔어, 타자. 아이, 무섭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로비로 가려고 하고 있었잖아, 우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야, 빨리 가서 구조 요청하자. 빨리, 빨리. 그러니까 전화하려면 로비로 가야되잖아 아까 우리 로비에서 봤잖아 로비다 로비다 전화 가있어 전화 전화 찾자 전화 데스크에 있겠지 여기있다 전화 전화 음. 엄마? 구조 요청을 끝냈어 도와주로 금방 온대 어 도와주로 오고있어 도와주로 오고있대 이거 뭐야 고양이 고양이 너 여기서 혼자 있는거야? 에이. 우리가 옥상으로 가면 헬리콥터에 구출될 수 있지 않을까? 아 헬리콥터로 어, 우리를 도와주러 오면 옥상에 가면 옥상에 가면 도와줄 수있을것 같은데 왜 자꾸 우리를 이끄는거야 아무래도갈수 있는 데가 없어 어눈 쌓인거 봐어떻게해 여기 이거 옥상에 나가도 돼? 옥상도 마찬가지일텐데 아씨 아무튼 얘네가 나를 이끄니까 가자 레츠고 옥상가 자 옥상. 루프탑루프탑 옥상. 야, 나 혼자 가는 거야? 오. 고마워. <웃음> 혼자 가기 싫었는데. <웃음> 왜 내려갔어? 너 올라와. 그렇지. 올라와. 올라와. <뭐람> Had to do this. t e i s This. What's this. What's this. This. This. t s 안보여? 뭐야 엘리베이터 완전 멈췄어 왓? 어디 나갈 수 있는데 없어? 엘리베이터가 멈췄잖아 아무것도 눌리지가 않아 어떻게 된거지? 어떻게 해야하지? 엘리베이터 뚜껑을 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디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어? 어 떨어졌어 이렇게. 어디 올라갈 수 있어? 아, 이다. 아, 무섭잖아. 어. 왜 달아, 에너지? 달지 마. 어디 올라와야 돼? 으으으으! 으으으! 으으으! 왜다른지 모르겠어 아 이거 결국엔 나 혼자 산건가? 옥상으로? 옥상으로 나가는 문은 밖에서 잠긴 것 같은데? 아 뭐야 나가는 문도 잠기, 잠긴 것 같아? 이거 뭐냐? 환풍구를 따라가면 자에어트 옥상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에어벤트로 가보자고 열어줘 어떻게 뭐가 있을까? 우와, 저 미로야. 아, 씨, 무서워, 씨. 어, 억상 왔다! 한 번에 왔어! 오, 예! 여기서 뭐, 어쩌라고. 추워 죽겠어. <웃음> 어, 엄청 높다, 여기. 우와. 뭐, 나 혼자 여기 살수 있는거야? 여기 있으면 예이, 엘리베이터 오는가 예이! 에 도착했다! 한참 전에! 그래 우리 왔어! 다시 너못 올라가는 위치야! 매트에서! 뭐야 또! 무슨 소리야? 오! 뭐야 이거! 뭐 이거 지금 뭘 쏘는거야 우리한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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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씨, 그래도 밟아볼까? 안 돼, 안 돼, 다으면 다... 다... 다...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다... 다... 다... 다... 다... 로 다... 다... 다... 로 다... 다... 다... 다... 다... 다... 어 다... 다... 좋아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아, 다... 어이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오우씨!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피해다녀야 되나? 아까 여기까지 안 왔잖아, 그지? 뭐 아무것도 없어. 얘 나한테 쏴몰려 자꾸 여기서 계속 머물 수가 없는데? 여기를 벗어나자 어서 나가자 근데 나 누구랑 얘기하니? 나 다시 키가 생겼어 엘레비터를 타야되는거 같아 계단으로 가야돼 방으로 가든 로비로 가든 어서 가 다시 로비로 가자 아니면 방으로 가든지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여기 열렸어 이 괴물은 도대체 뭐야? 이 나쁜.. 어떻게 생긴뭔거야어 빨리 가자 근데 계단이다 여기 어디야 몇 층이야? 4층이야 에이 무서워 죽겠어 이 호텔 네가 만들었어 이 호텔? 어. 2층 에너지는 자꾸 달고 있고, 씨 방이 가까우니까 방으로 가자. 빨리 열어 뭐해? 침대에 숨는 게 좋겠어. 아, 미치겠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씨. 아, 누구야? 또? 룸서비스인가? 나 시킨게 없는데? 룸서비스야 아, 아, 아. 괴물이었어 누가 나한테 룸서비스로 괴물을 보낸거야? 괴물이 되게 멍청해보여가지고 괴물이 나한테 그랬을 리는 없는거 같은데 어... 이렇게 호텔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는 좀 간단한 것 같아요 다른 엔딩이 있나? 혹시라도 다른 엔딩이나 다른 거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다른 엔딩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캠프 1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캠프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가 즐거셨다면 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시면 구독해주세요 로블록스 비디오를 계속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하게였습니다 체크체크체크기예요바이 체크